Kiss me and c r e s s me. My darling husband, please. Oh! Oh, holy crap, t h e r e s t o n g in the Lord! 흡혈귀 전승은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오래된 전설 중 하나입니다 세르비아와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유럽을 필두로 그 기원을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무려 고대 이집트와 마야 문명까지 등장하게 되죠 뱀파이어라는 이름은 세르비아어인 반피르에서 따왔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며 그밖에도 병을 옮기는 자라는 뜻의 그리스어인 노스페라투 피를 빠는 존재라는 뜻의 블러드 서커 흡혈귀 등 세계 각지에서 매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인간의 피를 섭취하여 연명하는 불멸의 존재이며 죽은 자의 모습을 한 언데드의 일종 어둠의 상징이 죠 처음엔 단순히 무덤에서 되살아난 시체에 불과했지만 후대에 이를수록 점차 살이 붙어 현재의 이미지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흡혈귀가 등장했던 최초의 영화는 1922년작 무성영화인 노스페라투 독일 표현주의의 거장인 프리드리히 비렐름 무르나우가 연출을 맡은 영화 역사상 최초의 장편 흡혈귀 영화입니다. 브람스토커의 소설 드라큘라를 사상 최초로 실사화한 작품이지만 저작권 논쟁을 벗어날 목적으로 캐릭터들의 이름을 제멋대로 변경 결국 브람스토커의 부인에게 소송을 당하게 되어 원본필름이 대거 소실되는 대참. 사까지 겪게 됩니다 최초의 흡혈귀 영화가 불법 표절작이라니 흑역사도 이런 흑역사가 없었죠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노스페라투가 차지하는 영화사적 입지는 최상단에 위치합니다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 골렘의 뒤를 잇는 표현주의 영화의 대표작이기도 하고 등장하는 흡혈귀에 대한 묘사가 그야말로 압도적인 공포를 자아냈기 때문인데요 표현주의는 사실을 왜곡해서 감각을 극대화시키는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올록백작의 그로테스크한 모습은 한마디로 표현주의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이러한 올록백작의 강렬한 이미지는 이후로도 수많은 영화에서 차용 되었습니다 살렘스롯에 등장했던 별장의 흡혈귀와 뱀파이어에 관한 아주 특별한 다큐멘터리에 8천살 먹은 피터 그리고 제이콥의 아내에 등장했던 흡혈귀 우두머리가 바로 올록의 이미지를 오마주한 녀석들이죠 참고로 노스페라투의 올록백작은 마지막에 햇빛을 받고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는 흡혈귀가 햇빛에 의해 죽음을 막게 되는 최초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이 혁신적인 기믹은 이후 수많은 흡혈귀들의 가장 기본적인 루틴으로 자리잡게 되었죠. 1931년 드디어 정식으로 판권을 따낸 최초의 드라큘라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프릭스로 유명한 토드 브라우닝이 연출을 맡았으며 헝가리 출신 배우인 벨라 루고시가 드라큘라 역으로 등장 말 그대로 초대박 흥행을 거두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는 드라큘라의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 망토를 두르고 올백머리를한 귀족적인 스타일링을 만들어낸 최초의 작품으로서 흡혈규의 그 다양한 특징들을 재정립시켰던 근대 뱀파이어 장르 의 시조적인 영화입니다. 이후 벨라르고시는 한동안 영화 속의 모든 괴물 역할을 혼자서 다 해먹게 되고 자타공인 드라큘라 전문 배우로 이미지를 굳히게 되었죠. I am 이러한 드라큘라의 이미지가 급진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한 건 1958년 영국의 해머사가 만든 괴인 드라큘라 이후부터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크리스토퍼리는 여전히 망토를 두르고 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드라큘라를 연기하게 되는데요 심지어는 컬러로 만들어진 최초의 드라큘라 영화이다 보니 새빨간 선열이 주는 시각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했죠 거기에 프랭크 란젤라가 연기했던 1979년작 섹슈얼한 드라큘라의 이미지까지 더해지면서 드라큘라는 신사적이면서도 야성미가 넘치고 설상가상 섹시함까지 겸비한 마성의 괴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이미지를 모두 합쳐 놓은 영화가 바로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1992년작 게리 올드만이 연기했던 완전형 드라큘라였죠. 드라큘라는 흡혈귀의 고전적인 이미지를 대표하는 사실상 구시대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여전히 최고의 흡혈귀이고 가장 네임드한 캐릭터인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클래식의 산물이라는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흡혈귀가 현대적인 색깔을 입기 시작한 건 과연 언제부터였을까요 공포영화의 황금기라 불리는 1980년대 이때는 매우 다양한 장르의 호러 영화들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던 시기입니다 아날로그 특수효과 기술들이 정점을 이루었고 그중에서도 다양한 크리처들이 난무했던 호러 장르는 마치 특수효과의 경연장과도 같았죠 이전까지 길을 펴지 못했던 sf 크리처 장르 그리고 늑대인간 영화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어쨌든 뱀파이어 장르 역시 이 시기를 다양한 변화를 꾀하게 되는데요 일단 시대적인 배경이 현대로 옮겨졌으며 흡혈귀들의 모습 또한 다분히 현대적으로 변경되었죠 옆집으로 이사온 평범한 남성을 시작으로 온 동네를 누비고 다니는 폭주족 흡혈귀 악당들의 피만 노리는 직업 여성에 이르기까지 더할 나위 없이 힙하고 힙하고 또 힙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우주에서 온 외계 뱀파이어까지 등장했으니 이때의 뱀파이어 영화는 그야말로 거침 이라는 게 없었달까요 이 시대의 뱀파이어 영화들이 여전히 명작으로 남아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은 자유로운 창작활동의 결과일 것입니다 90년대에 이르러서는 뱀파이어 들이 인간성을 갖 시작했습니다. 엔라이스의 소설 뱀파이어 연대기를 원작으로 하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는 흡혈귀를 향한 인간의 로망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기념비적인 영화였죠. 이제 뱀파이어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고 절대로 늙지 않는 불멸의 존재로서 어느샌가 호기심과 선망의 대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깊숙한 내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잔재했기에 이후의 뱀파이어들은 아름답지만 무서운 양면의 존재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점을 찍었던 작품이 바로 트와일라잇 시리즈였죠 한편 웨슬리 스나이프스 주연의 1 9 9 8년작 블레이드는 뱀파이어 장르의 액션을 가미하면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수 있는지 증명한 작품입니다. 초인적인 힘을 지닌 뱀파이어의 액션은 지금껏 보지 못했던 또 하나의 혁신이었고 이후 언더월드 시리즈를 기점으로 일명 어반판타지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게 되었죠. 주인공은 십자가와 마늘 대신 총과 칼을 들고 싸우며 흡혈귀는 그 선크림을 짙게 바르고 대낮의 거리를 활바합니다. 여전히 태양빛은 그들의 약점이었지만 이제는 충분히 이를 극복해낼 수 있을 만큼 세상은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죠. 사회성이 발달된 뱀파이어들은 자신들만의 탄탄한 커뮤니티를 구축했고 상황에 따라 인류와의 동존 혹은 전면전을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뱀파이어는 전설 속의 존재가 아닌 인간의 삶 깊숙이 침투해 있는 가장 현실적인 괴물이 된 것이죠. 뱀파이어는 인류가 창조해낸 가장 매력적인 괴물 중 하나입니다. 잠자는 여인의 침실을 급습해 목덜미를 깨물고 흡혈귀에게 물린 여인은 거부할 수 없는 쾌락에 정신을 놓게 됩니다. 대놓고 생마 컨셉이었던 서큐버스를 제외한다면 인류 역사상 이토록 끈적하고 섹슈얼한 괴물은 존재하지 않았었죠. 드라큘라의 새 신부는 이러한 교계의 극단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피나 빨아먹고 사는 산송장 주제에 무려 아내가 세시라니 소름끼치지만 옵시도 부러운 설정이었죠. So m u 의또 다른 특징은 바로 강한 전염성입니다. 뱀파이어에게 물린 사람은 어김없이 뱀파이어가 되고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 밤거리를 활보하게 되는데요. 이는 곧 전염병의 특징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없었던 과거에는 전염병이 곧 죽음을 의미했으며 한번 전염병이 휩쓸고 간 마을은 온거리가 시체들로 즐비했죠 드라큘라의 변신체인 박쥐와 늑대 그리고 수많은 쥐떼들의 공통점은 바로 전염병을 옮기는 주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흡혈기 특유의 성적인 이미지와 결부시켜 성병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성병의 원인이 성적인 이유라는 걸 깨닫게 된 시기는 그리 먼 옛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현재에 와서 덧붙이게 된 부가적인 해석 중 하나일 뿐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들 하는 짓거리를 보면 어째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죠. 뱀파이어 장르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쇠락과 번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완전히 새롭게 변하거나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버리기도 했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절대로 완전히 사라질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밝혔듯 뱀파이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설임과 동시에 세월이 흐르면서 가장 많은 발전과 변화를 거듭해왔기 때문이죠. 어떠한 지점에서도 변주가 가능하기에 그 가능성은 여전히 무궁무진하며 그것이 뱀파이어 장르가 100년 넘게 생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현대적인 크리처 앞으로 또 어떤 모습에 색다른 뱀파이어가 등장하게 될런지 여전히 기대가 되고 여전히 설레입니다. Papa, kom met mij, we moeten samen rusten. the lord and the powers a much ex-umbris in lucha Hey, what are you, some kind of a freak? <laughs> Mwah! <sighs> following you all night. The girl is with us.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평점도 안나와 조이수도 안나와 마감도 못맞춰 <목소리>